네 안녕하세요. 어제가 3일차면 오늘 4일차 네 복근 운동하는 날이어가지고 오늘 복근 편 3세트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복근 편인데 이게 단백질 쉐이크를 안 먹었었는데 이번에 먹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런치 트위스트부 먼저 할게요. 아, 허리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네, 더할수있게하는데 3세트로 나누기 위해서 네 <웃음> 100개를 해버렸네요 100개. 됐사라좀 들어가라 <웃음> 크로스에서 갑자기 100개를 했네 네. 이거랑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몇권 정도 해야되겠죠? 오늘 날씨가 좋네요 네 원래는 오늘 저기 5시에 기상했었어는데 늦잠 잤어요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반쯤 아침이 됐어. 아침에가 뜨고 난 다음에 일어나 버렸네요. 내일 아침에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하는 복근 운동. 요건 아까 권독께서 했었건지 네. 15개만 받도록 할게요 네 한번 맛있는 타임이죠 <웃음> 네 1세트가 끝났습니다 어..다른분이 제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웃음> 일주일 뒤에 팔꿈팥불기 100개 하는거라 여일 뒤에 바디 프로필 찍는 거, 네,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기다려 주시고요. 몸무게를 아직 재보진 않았는데 아마 몸무게가 83? 4쯤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공복 전에 단백질 쉐이크 먹는 거 운동을 하는 거고요. 밥 먹고 나면은, 네, 그, 배불러가지고 잘안될것 같아서. 일단 항상 운동, 여기 범벅기 전에, 네, 범벅 전에 운동을 하고 찍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비올것 같진 않네요. 근데 이 좋고, 네, 약간 구름은 껴있어서, 하지만 습도는 별로 없지만 시원한 날씨네요. 음, 좋아요. 이 정도 날씨. 자 그럼 이어서 또 크런치 테이스트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아는 용어 중에 하나인 크런치 테이스트 백 개가 될지 모르겠네요 네, 해보겠습니다 팔 시키면 할걸백 키하니까 많이 아 힘이 조금 빠지긴 하네요. 네. 그래도 역시 백 키했습니다. 바로 마시고 싶긴 하지만 언제 네비포인에프터라고그 바디 그 사진도 찍어가지고 좀더 자세히 한번 보이네요. 뱃살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복근 동을 좋아하긴 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금방 0 개가 되네요. 그때는 팔0 개만 해서 버벅 버벅했는데 벅벅 0개 하니까 되네요. 그럼 이거 못 물었다 폈다 하는거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 혹시 아시는 분있으면지 알려주세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복권 등이 있는데요 일단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겠습니다 5개 하고 네 3만원 한번 질 체크 마치겠습니다 아 죽음의 3세트인 것 같아요 <웃음> 3세트 할 때가 가장 힘 빠지는데 이야기 좀 나누다가 힘이 생기면 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어느덧 벌써 5월 중순에 가고 있더라고요. 금방 가고 있는데, 문득, <웃음> 정신 차리고 보니 이, 2021년 네, 반이 벌써 되고, 가고, 되고 있습니다. 모두 원하신 목표, 소원 잘 이루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바디 프로필도 찍으려고 노력 중이고요.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도 열심히 또치고 그래야 될 텐데 한번 지금 상태가 공복에다가 근력운동을 하니까 무지하게 지금 배가 허한 상태 지금 뱃살 좀 들어갔네 이 정도 했던 예전에 비하면 이게 약간 이, 이, 이, 이게 조금 됐다면 패배 힘들 힘안좋페 배임주면 이 정도 들어가 긴 하네요 네 근력운동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따로 유산소 운동은 하지 않아요 근력운동만 하고 있겠어가지고 근력운동으로 한번 살 빼는 거 <웃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말이 좀 길었죠? <웃음> 3세트 죽음면 3세트 <웃음>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에 한번 에놨으면 정말 대답이긴 하겠죠 아... 네 가겠습니다 진짜 카운팅을 잘못한 것 같은데 100기가 넘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해야 되는데 오른쪽 한번 한다 해또두번세가지고 오른쪽 많은 걸만 세워가지고 네. 땀이 날려고 그러네요 근력운동 역시 누가 근력운동 무산소운동이라 해요 <웃음> 땀을 내그런 칼로리 소모가 있어요 네, 이거, 뭐 이좀이려왔네요 좀 근력 거이 운동 하다보니까 내려오게 되었나봐요 부자들의 명언 같은 거 있죠 네, 자고 일어나서 자기 이거, 이리를 자기 스스로 키워라네 맞아요. 자기 일은 스스로 해야 하는 거, 부모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네 어, 네, 오늘 하루 슬겁고 활기찬 하루 온전한 나가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트 마지막 복근도 하면서 마무리 시도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4일차이니까 내일 5일차 또 열심히 글력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똥당똥당하는 영상도 잘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목소리> 댓글. 예, 감사합니다.